그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난번에 있었던 연수에 대한 그 요약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이제 이 복음이 저희가 지난 연수 때 나눴던 주제와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연수 때 저희가 나눴던 것은 아마 대부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때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분과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을 다들 이렇게 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분과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어떤 물음들을 품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가 제 이제 그날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은 그 역할에 대한 분과장님들은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고 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예심모임할때 같이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그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정체성 내가 내가 무엇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그 정체성 마치 이제 나무를 비유하자면 그 뿌리 정체성은 뿌리에 해당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라는 것은 말하자면 가지와 이제 같은 것이고. 우리가 내가 하느님 안에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이 아주 튼튼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더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실제 내용을 이제 뭐한 시간 정도 나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이제 첫 마디가 보면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이 그 뿌리에 그것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할 일이 그 다음 이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생명의 빵이니까 빵은 이제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고 살리는. 그몫을 이제 할 것이란 그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도 예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예, 하느님의 하느님 안에 내가 누구인가 예, 라는 것이 아주 그냥 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그것이 점점 점점 뚜렷해지면 뚜렷해지면 이제 우리는 예,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아주 큰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몫을 이제 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이 정체성이 아주 약한데 하느님 안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뿌리가 아주 약한데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역할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이 뿌리가 약할 때 당연히 뿌리가 약한 나무는 쉽게 뽑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누군가의 뭐 조금 지적이라든지 누군가의 썩 좋지 않은 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왜 그렇게 저렇게 뭐 들리는 소리에 우리는 아주 쉽게 이제 뽑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더 우리가 관심을 50% 이상 더그 이상 사실은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예,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서 와, 내가 누구이지, 예, 나는 어떤 하느님께 내가 어떤 존재이지라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찾고 그것을 단단히 하는 일.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예, 계속해서 예,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 이제 이어서 뭐 어떤 일이 주어지던 뭐 예, 아무 일이 안 주어지던 우리의 갈 길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갈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저희 저희가 이제 그 연수 때 주된 뭐 주제가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 우리의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는 이제 찾기가 어렵다. 왜냐면 이건 아주 깊은 곳에 예,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찾아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막 설렁설렁 설렁 뭐 이렇게 막, 막, 흐지 뭐 흐지부지, 그 다음에 막뭐 이렇게, 그냥 외적인 것에 이렇게 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안에 좀 10분, 뭐 5분, 10분, 뭐 조금 더한뭐 20분 정도, 아, 그렇게 좀 침묵 안에서 아 이렇게 예, 하느님 안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어떤 큰 주제로 고요히 좀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 예, 침묵의 시간이 너무너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침묵의 시간 하느님 앞에 머무르면서 나를 만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는 이 시간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본당 우리 교회가 아주 더 이렇게 생명력을 이렇게 이렇게 대치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또그 침묵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분과장님들과 분과위원분들과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제 멈출 수 있는가, 어떻게 머무르는 것인가에 대한 것 그것도 이제 계속 이제 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 있을 때도. 주로 그런 얘기를 이제 신자분들과 많이 이제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의 초점은 약간 그쪽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가 그 머무름 안에서 이제 우리를 찾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점점 우리가 모임을 하면 그 얘기를 반드시 이제 하게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한 대로 두 번째 순서는 그 교황님 요번 주일에 이제 성소주의의 전세계 모든 신자분들께 이렇게 발표하신 그주 교황님의 담화문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공유하면 또 화면 안에서 혹시 없는 분들은 조금 작긴 한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이걸 읽으면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같이 좀 설명을 곁들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죠? 예.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제58차 성소주의 담화 성요셉 부르심의 꿈 예, 제목이 성요셉 부르심의 꿈이에요.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해 12월 8일 요셉 성인이 보편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된지 150주년을 기념하여 성인께 바치는 특별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그죠? 작년 12월 8일에 이제 그때부터 올한 해를 이제 요셉의 해, 성 요셉 성인의 해로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거죠. 왜냐하면 보편교회, 온 세상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된지 150주년을 기념해서 이 특별해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담화문의 주제도 이제 성 요셉이 됩니다. 큰 주제가. 저는 이 위대한 성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우고자 교황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마 같이 보게 될것 같아요 이 성노서협회를 시작하면서 교황님이 요셉 성인에 대한 그 내용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이보 다마음보다 긴데 아주 아름다운 그 교서를 발표하셨어요 이것도 되게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굉장히 읽고 묵상할 게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운 그 요셉 성인에 대한 이제 글, 글입니다. 교황님의 교입니다 예, 네, 그거를 이제 발표하셨어요. 작년에 이제 요셉에 시작하면서. 요셉 성인은 특별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우리 저마다의 인간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인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적인, 우리 인간 조건하고 내가 사는 조건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이제 성인이란 얘기예요. 예, 네, 성인은 딱히 놀라운 일을 한 것도 고유한 은사를 받은 것도,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 만한 특별함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성, 요, 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죠? 요셉 성인은 뭔가 성경 안에서도 크게 음, 드러난 적이 없어요. 예, 그 소리, 그, 그,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되게 놀라운 일이나 뭐, 뭐 되게 특별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주목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의 말을 단한 마디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 복음서에서는 그 이제 요셉 성인에 대한 그 말, 요셉 성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그는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하느님의 눈에 특별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성취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한 것을 이렇게 요셉 성인이 이루어 내셨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예, 아주 우리가 이게 깊이 묵상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도 우리가 여기에 맞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달라질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일,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우리의 뭐 능력, 우리의 겉, 겉모습을 보십니다가 아니라 이 안에 숨겨있는 진짜 그것을 하는 그 이유, 나를 움직이는 그 힘, 그 마음, 예, 그런 것을 보신다는 뜻 같아요. 그리고 요셉 성인에게서 일상 속에서 생명을 나누어주고 일으키실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예, 일상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예, 이제 요셉 성인이 간직하신 거죠. 예, 그런 모습을 요셉 성인에게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 안에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부르심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날마다 생명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이 한 것처럼 생명을 일으키고 그걸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날마다 생명을 일으키고 그 생명을 북돋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다라는 얘기죠. 요셉 성인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열려있고 위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으며 관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불안을 어루만지는 연민을 지니며 희망을 굳건히 다지는 데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 네, 멀리 있지 않는 네, 바로 부모님의 이런 마음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이제 코로나19죠. 위태롭고 고통받는 시기인 오늘날 사제직과 축성생활에는 이러한 자질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네. 그죠? 예. 네. 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진짜로 필요한, 필요한 어떤 모습은 그 부모로서의 그 그런 마음들, 사제, 사제로서, 예, 네.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마음은 부모의 마음, 음, 이라는 얘기죠. 부모님으로 관대하고 불안을 어루만지며 이제 측은하게 여기는 엄민의 마음 또 희망을 굳건하게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사제직 또 축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자질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리고 삶의 절제, 절대적 의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살고 있는 이런 때 예, 그런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이 특히 이제 사제들 축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 요구되는 것이다. 예, 요셉 성인은 평범한 성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온유하게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 되게 아름답죠? 이그 표현이 평범한 성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온유하게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예, 온유하게 아주 부드럽게 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아주 막 화려하고 막 거창하게 막, 예, 요란하게가 아닌 온유하게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성인이다. 평범한 성인들, 성인이시다라는 표현이 참, 우리는 성인하면 대부분 아주 위, 뭐 비범하고 위대하고 뭐 너무 막 뭔가 기적과 막 그런 큰 일을 떠올리는데 평범한 성인이시다. 동시에, 그분의 굳센 증언은 여러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예, 평범하지만 아주 굳건한 그분의 그 단단한 튼튼한 그런 증언들 삶의 증언이겠죠.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예, 이끌어 주는 그런 모범이 된다는 얘기죠. 예, 요셉성이는 우리 저마다의 부르심에 있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제시합니다. 이제 이세 가지 요셉성이. 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부르심과 연결져서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이제 이제 지, 이제 딱 이제 집으셨어요 정하셨어요첫 번째 단어는 꿈입니다 요셉성인의 특징 중에 부르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꿈예 네, 왜냐면 꿈을 통해서 요셉성이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든 사람은 삶에서 완성을 추구하는 꿈을 꿉니다 그죠? 우리는 성공, 돈, 유흥과 같은 덧없는 목적들이 만족시킬 수 없는 위대한 희망과 고귀한 열망을 마땅히 품어 키웁니다. 그런 꿈들을 예. 꾼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욕망에 가까운 꿈이 아닌 뭔가 그보다 더큰 그런 어떤 고귀한 꿈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들 삶의 꿈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할 때에 사랑받는 것이다 라는, 라는 대답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 사람들의 꿈 중에 예, 이렇게 예, 어떤 꿈이 있냐고 표현했을 때 사랑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그냥 일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겠죠. 나를 완전히 나를 받아주는 그런 사랑. 나의 조건이 어떤 순간에 나의 상태나 예, 그런 어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꿈이다, 라는 얘기죠. 그냥 일시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그런 사랑을 만나면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냥 좋을 때 잘해주고, 뭐 내가 못하면 미워, 뭐,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랑은 나를, 나에게 어떤 힘이 될수 있는, 나의 삶의 의미를 북돋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느님께 받는 그런 하느님의 그런 사랑은 한결 같은 변함없는 그런 사랑은 그죠? 우리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제 폭도다 준다는 것이죠. 사랑이 삶의 신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 삶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그런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그런 사랑은 우리 삶의 네, 의미 그리고 삶에 감춰져 있는 신비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게 된다는 거죠. 그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그 신비를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왜아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해서 그냥 예전에 이런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고통은 고통이고 아픈 건 아픈 일이고 슬픈 건 슬픈 일인데 그 한결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고통 안에는 있 뭔가 하느님의 신비, 뭔가 그 안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아, 두 분이 더 들어와서 잠깐만요. 예, 네. 아, 나갔다 들어오셨구나. 예, 네. 네, 그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신비를 이렇게 찾게 해준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사실 우리가 삶을 내어줄 때 비로소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은 사실은 예, 예,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랑을 만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으로 삶을 내어줄 때 진짜 삶은 우리 것이 된다 그때 진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겠죠 진정한 의미의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아낌없이 삶을 내어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소유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아낌없이 기꺼이 내가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하느님의 그런 사랑과 만났을 때 우리도 이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나도 내어줄 때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진정한 삶이 네. 내 것이 된다. 나를 위해서 싹고싹고 뭔가 채우고 채우고 하는 삶은 나를 위해서 뭔가 이, 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을 그거는 다 소진하는 삶인 것이죠. 반대인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 성인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 성인이 아주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꿈들로 자신의 삶을 선물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러 꿈들을 이렇게, 꾸게 하잖아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다가가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선물로 예, 봉헌하게 됐어요. 예,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느님의 이큰 부원의 일, 구세주를 보내주신 이 일에 예, 자신의 삶을 선물이 되도록 협조자, 협조자가 되신 것이죠. 복음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꿈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네 가지 꿈, 요셉이 꿨던 꿈들이에요. 그 꿈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지만 받아들이기 쉬운 꿈들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꿈이 아니에요. 꿈을 꿀 때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죠 꿈을 꿀 때마다 요셉에게 이거는 달콤한 무슨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온전하게 신뢰하였던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들을 따르고자 그 자신의 계획들을 희생하였습니다내 계획들을 다 흐트리는 꿈들이었어요. 거의. 요셉이 꿨던 꿈들은 내 계획이 있는데 예, 네, 그걸 이제 꿈... 흐, 흐트러버리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나의 길을 나의 계획을 바꾸는 그런 꿈들이었죠 네, 그걸 보는 거죠 우리는 자문에볼수 있습니다 밤중에 꾼 꿈에 왜 그렇게 큰 신뢰를 두었을까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꿈그 고작 그 꿈에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계획들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교황님께서 밤중에 그 꿈꿈 우리도 그잖아요 우리도 꿈꾸잖아요 어젯밤에 꿈꿈 뭐뭐 뭐 그런 꿈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꾼다는 거는 되게 그좀좀 좀 위험한 일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시대의 꿈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하지만 삶의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그것은 여전히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삶의 내 현실 앞에서 꿈 때문에 내 삶을 바꾼다? 그만큼의 꿈이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요셉은 예, 요셉 성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꿈이 안내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예,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꿈의 안내를 그대로 따랐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교황님 묻죠. 성인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요, 교황님 답이. 교황님 자체가 원래 심플하시잖아요. <웃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랬을까? 요셉이 어떻게 그 단순한 꿈의, 꿈으로 의꿈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노,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원래 파혼하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교황님 답은 단순해요. 성인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요셉의 요셉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일상 안에 요셉의 일생이 요셉의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요셉은 하느님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게 그럴 수 있는 이유란 얘기예요. 그 꿈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이미 그 마음이 하느님께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완전히 하느님의 초점이 아주 잘 맞춰져 있는 것이죠. 성인이 지닌 예리한 마음의 귀그 마음의 귀라고 표현해요. 교님께서 마음의 귀 덕분에 하느님의 소리를 깨닫는데 작은 암시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예리한 예리한 마음의 영적인 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눈, 하느님을 향한 그 눈, 하느님께 깨어 있는 그 눈, 그 눈이 옷셉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소리를 이꿈 작은 꿈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네, 그렇죠? 하느님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우리 마음을 맞춘다면 우리도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내 계획들을 이제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죠? 요셉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시면서 호화 찬란하게 당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느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전할 때뭐짠 나타나서 뭔가 막막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뭐뭐 뭐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 아주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그 다음 문장이 온유한 모습으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한 아주 섬세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게 하느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요셉이 지닌 그 마음의 귀,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눈부신 전망으로 들뜨게 하지 않으시고 예, 네, 눈부신 전망, 막, 막 화려한 뭐 미래 뭐 이런 걸막 사업 설명해야지 그런 다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아주 잔잔하게 이런 표현들이 되게 아름답죠. 네, 잔잔하게 어쩌면 우리는 크게 크게 얘기해 주시길 원하는데 하느님은 아주 잔잔하게 잔잔하게 아주 연약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 같아요. 그 방식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 있는 거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큰 일로 뭔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나를 건드리시고 말씀을 건네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요셉 성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심오하고 예상할 수 없는 지평들을 펼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사실 요셉의 꿈들은 그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험들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예, 네. 그죠? 첫 번째 꿈은 그의 약혼, 아까 얘기한 대로 약혼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그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요셉은 그걸 이제 네. 감지하지 않았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냥 내 인생을 흐트리는 그냥 그런 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의 길로 받아 알아들지 않았을까. 두 번째 꿈은 그를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였지만 이집트로 가라 그랬잖아요. 헤로데 그 그런 어떤 칼날을 피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냥 나를 고통스럽게 잘 살던 곳에서 떠나게 한, 나를 이민자가 되게 하는, 이주 노동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과정을, 생명을 지키게 하는 그거를 요셉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알아들은 거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세 번째 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꿈 이후 네 번째 꿈은 다시 한번 그의 계획을 변경하게 하여 나자렛으로 예. 네, 그죠 다시 또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네, 요셉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꿈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했다는 거죠. 이러한 온갖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찾았습니다. 네,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합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도. 예,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재촉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요셉이 보여주듯이내 계획을 병, 바꾸는 그런 위험들이, 예, 그런, 그걸 감수하지 않고는 저 못해요, 요셉이. 저 말이야, 못 받아들여 했으면, 예, 신앙의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 라는 것이겠죠. 은총에 우리 자신의 대담하게 내어맡길 때만 내 맡길 때에 우리의 계획과 안락을 한편으로 치워줄 때만 우리는 하느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안락들 내가 그냥 안주하고 싶은데 아, 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데 나 그냥 살고 싶은데 이대로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는 <웃음> 그럴 때예 라고 답을 할수 없고 그때는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냥, 그냥 그 차원 안에서 계속 이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위험을 네, 어떤 모험을 감수하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예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게 예라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 결실이 이제 맺어진다. 네, 그 결실. 우리는 단지 일부분만 볼수 있지만 모든 삶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룩한 예술가께서 알고 계시고 그려 나가시는 더큰 계획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죠? 이게 되게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의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이고 그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라고 했을 때 예, 우리 삶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예, 그 하느님의 계획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체험되는 예라고 대답했을 때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일, 요셉이 예라고 했을 때 부세주의 아버지로서의 그냥 그냥 한 마리아의 남편에서 부세주의 아버지가 되는 어쩌면 마리아의 남편도 안될 뻔한 그런 파혼했으면 그렇지만 정말 이큰 계획의 일부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 성인은 하느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뛰어난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인의 받아들임은 능동적 수용이었습니다. 아, 이게 표현이 아름답죠? 능동적 수용. 예, 네, 능동적인 수용이에요. 수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받아들이고 굉장히 뭐 수동태 같은, 뭐 받아들이고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요셉의 이 받아들임은 굉장히, 굉장히 나를 봉원한 나의 삶을 던진, 네, 나의 인생을 다 던진 굉장히 능동적인 수용이었다는 표현. 이런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예 네, 아름다운 표현이죠. 능동적 수용. 네. 우리의 수용도, 네. 그렇죠. 능동적인 수용. 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그 받아들인 것이 아주 능동, 내, 내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더큰 일이, 네. 능동적인 수용, 그렇죠. 더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인은, 단한 번도 마지 못해서 체념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게 아니에요. 아주 능동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제 진취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은 분명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굳건한 의지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상황을 주도하는, 예. 주도하는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도한다. 상황을 주도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돼갖고 뭐간나라 대추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주도하는 사람이고 뭔가 능, 능동적이고 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는 내가 내 계획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새 또내 계획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내 계획을 접고 하느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게 진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네. 성인께서 모든 이들 특히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꿈이 실현되도록 식별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도우시기를 빕니다 네, 그 성인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을 예, 이렇게 정말 성인이 했던 것처럼 식별할 수 있게 예,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민감하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이제 청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언제나 놀라움을 주시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께 예라고 대답할 용기를 그들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 성인이 했던 것처럼 젊은이들도 그렇게 예, 그 민감한 영적인 귀, 예, 그런 날카로운 마음의 눈으로 예, 하느님의 뜻을 찾고 예라고. 그것이 아직 뚜렷하지 않을지 모르고 내 계획이 흐트러지는 일일지라도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성인께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어주길 빕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섬김입니다. 이는 요셉의 성인의 여정과 성소의 여정을 특징 짓는 말입니다. 어 잠깐만요. 너무 길은가요? 계속해요? 어떻게 해요? <웃음> 어떡하던데 이거? 그냥 할게요. 바쁘신 분들은 가셔요. <웃음> 예, 두 번째 단어는 섬김입니다. <웃음> 이는 요셉성인의 여정과 성소의 여정을 특징짓는 말입니다. 섬김. 예, 보금서들은 요셉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요셉성인을 지극히 정결한 배필이라고 부르며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능력을 조명합니다. 예, 요셉이 그죠? 요셉성인을 호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예, 정결한 배필. 그죠? 성모님의 배필. 우리 기도문에도 이제 그 성찬 감사송 끝에 보면 이제 요셉성이 옛날에 안 들어갔었는데, 그죠? 그게 들어가 있죠, 요즘에는. 예, 네, 그 마리아의 이제 배필, 정배. 참으로 요셉성인는 온갖 소유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봉사의 열린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예. 온갖 소유에서 자유로운 사랑, 이제 그 자신의 그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이제 그런 길을 택함으로써 자유로운 사랑을 이제 예, 했던 그런 요셉성인이었죠 애정 어린 그의 부살핌은 세세대대로 이어졌고 사려 깊은 보호를 통하여 그는 교회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 예,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성가정을 보호했던 그 요셉이기 때문에. 그그 그 요셉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의 수호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작년이 150주년 선포한 지 150주년 됐고 내어주는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던 내어주는 삶의 의미 내어주는 삶이 얼마나 예, 아름다운 삶인가를 알았던 요셉이었죠. 요셉 성인은 복된 죽음을 위한 수호자이기도 한다. 그죠? 돌아가는 사람들 임종자의 수호자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의 섬김과 희생은 오직 더큰 사랑으로 지탱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섬김과 희생이 그냥, 그냥, 그냥 재인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더큰 사랑으로 요셉 성인 안에 아까 얘기한 그 마음의 기, 날카로운 마음의 기, 영적인 눈, 하느님과 하느님 안에 이렇게 열려있는 그 마음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나를 나 지탱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 섬김과 희생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 이유는 그 힘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게 지탱됐을 때 진짜 섬김과 희생이 우리 안에서도 흘러나가는 거겠죠. 모든 참된 성소는 자기 자신의 기꺼이 내어주는 곳, 곧 성숙한 희생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숙함은 사제직과 축성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성소가 혼인이든지 독신이든지 동정이든지 상관없이 희생해서 그친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경우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슬픔과 좌절을 보여주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를 봉헌하는 그것이 그냥 희생의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그것이 희생의 차원에, 그래,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했으니까 나도 나를 희생해 하고 간다는 그런 차원은, 그 차원도 굉장히 가치 있지만, 그 안에 기쁨과 사랑이 막 흘러넘치지 않는다.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황님의 이 뉘앙스는. 희생의 차원의 봉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줘 사랑과 기쁨의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 희생 때문에 저렇게 나를 위해서 죽은 그 희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저 희생을 통해서 나를 위한 사랑을 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기꺼이 나를 바치겠다는 그 기쁨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내어줌. 자칫 그냥 희생에, 그러니까 사순시기도 마찬가지죠. 사순시기에도 주님의 희생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굉장히 우울한 시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 예. 네. 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그 사랑, 나에게 목숨을 내주신 그 사랑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기꺼이 나를 내주는 기쁨의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희생, 희생, 나를 내어줘야 되는데, 내어줘야 되는데, 네,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오히려, 네, 희생하면서도 우울한, 그 교황님이 쓴 표현 중에 그게 있죠? 우울한 성인이 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다 연결이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기쁨의 성인이죠 우울한 성인 그리고 우리 지금 사순식이 아니다 교황님이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사순식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 시기의 신앙생활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내용 같아요. 자기 증의 구체적인 표현인 섬김은 섬김 요셉 성인에게 그저 고결한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하나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요셉 성인의 이상 뿐만 아니라 진짜 섬김은 자기를 내어주는 기쁨의 그 섬김은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요셉 성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보금자리를 찾고 준비하는 데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 섬김. 예수님이 살 보금자리를 준비했죠. 또한 그는 해로대의 분노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집트로 피신할 체비를 갖추었습니다. 요셉 성인의 성인은 예. 섬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러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 행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성인의 섬김은 그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움직이게 된, 움직이게 하는 그 힘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냥 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타향사리에서조차 노동으로 가정을 읽어 나갔습니다. 노동하셨잖아요. 네. 목수로서. 한마디로 그는 삶이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의 자세로 다양한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네. 다양한 자기 방향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 자기가 할 일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빠르게 적응했다는 것을 그죠? 즉 반응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굉장히 헤매게 되어 있는데 요습성에는 이미 섬김이라는 그런 준비, 하느님의 뜻, 뜻이 뜻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 안에서 성김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찾고 움직였다는 거죠.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전형인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요셉 예. 성인은 삶에 빈번하고 예기치 못한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호적 등록을 하러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다음에 이집트로 다시 나자렛으로 그리고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 움직이는 아주 민감하게 예. 반응하는 예. 그때마다 그는 불평 없이 새로운 상황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상황 해결을 위하여 언제라도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삶의 준비 이미 일상 안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예, 네. 우리는 이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계신 당신 아드님을 향하여 내밀어 주신 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되게 아름답죠. 우리는 이를 이런 요셉 성인을 이런 요셉 성인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계신 당신 아드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내밀어 주신 손이었다. 이,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교황님께서 요셉 성인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있는 당신 아드님을 향하여 내밀어 주신 손길이었다. 보살 그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손이 요셉이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예, 네, 그렇기에 요셉성에는 모든 부르심, 곧 당신 아들, 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의 손이 되라고 부름받은 모든 성소의 모범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손길이시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보내신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낸 손이, 손이 손길이 바로 요셉 성인이라는 얘기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호자요 교회의 보호자인 요셉 성인을 성수의 보호자로 여기게 되어 기쁩니다. 예, 성수의 보호자, 실제로 하느님의 손길,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에서 그분의 보호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예.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가족의 선익을 위하여 요셉 성인이 민첩하고도 헌신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요셉 성인은 여의치 않은 일에 조바심 내느라 시간을 허투로 쓰지 않습니다. 예, 네, 그죠 조바심 내거나 주저주저하는데 시간을 허, 소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보살핌에 맡겨진 이들에게 그 시간을 남김없이 쏟고자 했습니다. 오직 그 주어진 사명에. 예,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늘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사력있고 배려하는 보살핌이 참으로 성소의 징표이고, 하느님 사랑으로 감도된 삶의 증거입니다. 예. 예, 이런 보살피고 배려하는 삶이 참으로 성소의 예, 징표이고, 예, 성소의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것이죠, 요셉성이니. 우리가 자신의 야망을 고집스레 쫓거나 향수에 젖어 무기력해 있는 대신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돌본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요셉 청인처럼 그런저런 뭐 우리의 그런 계획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잘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잘 찾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몫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요 요셉 형에게만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성령과 창조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한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가 그 뜻을 찾아서 가면 우리 힘으로 가게만 내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거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함께 성령과 당신 창조의 힘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꿈들을 실현시켜 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 꿈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관대한 섬김과 배려 어린 보살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응답이 있다. 예, 하느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예, 함께 이루어 가고자 아, 가자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우리는 섬김과 예, 그런 보살핌으로 응답. 한다는 거죠. 이에 더하여 요셉성의 삶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서를 관통한 세 번째 특징인 성실성이 있습니다. 성실한 분이셨죠? 요셉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조용히 일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계획의 인내로이 따랐습니다. 살면서 네, 특히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모든 것을 심사숙고합니다. 묵상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준비가 일상 안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모님만이 그런 그런 어떤 예, 곰곰이 생각하는 그 그런 분은 성모님만이 아니라 요셉 성인도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조바심이 자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서 하느님의 큰 뜻을 찾는 그런 일상의 삶이 이미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괴로운 일이면 괴로운 일로 이렇게 이제 딱 판단을 빨리 빨리 해버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이 있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그 눈이 있는 거죠. 본능을 따르지도 않으며 찰나만에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순간순간에 나에게 득이 되는 거, 이고 이득이 되는 그런 것에 내 삶을 맡기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은 인내에서 길러집니다. 그것은 요새 평인이 하님 앞에 멈, 머무르고 멈추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삶은 위대한 선택들을 계속 성실히 지켜나가는 데 기초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런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성실한 삶 안에서 살때 이제 네. 선택들, 선택들, 아주 하님의 뜻을 찾는 그 선택들, 그분의 부르심을 예, 아주 뚜렷하게 보고 그것을 응답해가는 삶을 이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요셉성인은 그런, 그런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던 분이신 거죠. 이러한 인식은 목수일을 겸손하게 이어나간 요셉성인의 온유함과 꾸준한 근면성과도 부합됩니다. 일상 안에서 그런, 그,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그렇다고 앉아서 맨날 하님 뜻만 타진 것이 아니라 예, 그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같이 아주 맞물려 들어간 거죠. 목수로서 아주 성실하게 산그 삶. 음과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성실함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상과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내 네, 삶은 삶이고 그거아니 아닌, 아닌 것이었죠. 이는 당대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지만 시대를 아울러 모든 아버지 모든 노동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삶이 그러하듯이 성소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때에만 무르익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렇죠? 이러한 성실성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하느님의 성실성에 비추어봅시다. 요셉 성인이 꿈에서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초대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당신 약속에 충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불렀게 랬죠 꿈에서.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도 그분께 여러분 삶을 바치고자 하는 열망을 더 이상 미루어둘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고 예 라고 응답하고 그 길을 가라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시련과 오해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할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예. 이는 여러분이 부르심의 여정을 나아가며 처음 지녔던 그 사랑으로 되돌아갈 때에 재발견하게 될 말씀입니다. 이는 요셉 성인처럼 자신의 삶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하느님께 예하고 대답하는 이들이 따르는 후렴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예, 예,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러한 성실성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나들 가장에는 순수한 기쁨이 있었다고 전례성과는 노래합니다. 이는 소박함에서 나오는 일상의 순수한 기쁨입니다. 예, 일상 안에서의 그 순수한 소박함에서 나오는 예, 일상의 순수한 기쁨. 이는 참으로 중요한 것. 곧 성실하게 하느님과 맺는 친교, 그리고 이웃과 맺는 친교를 지켜나가는 이들이 증거하는 기쁨입니다. 예, 막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그죠? 일상 안에서 하느님과 친교, 그리고 이웃과 친교 맺, 맺, 맺어나가는 진짜 마음으로 예, 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들 이처럼 소박하고 빛나며 절제와 희망에 찬 분위기가 신학교 수도원 사제관에 스며들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그런 요셉 성인이 그큰과장에서 이루어갔던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런 성실함의바탕을둔 그런 신교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너그럽게도 여러분은 하느님을 여러분 삶의 꿈으로 택하였습니다 순간의 기쁨만을 가져오는 덧없는 선택과 감상의 시대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실성을 통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형제자매들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게,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보호자이신 성 요셉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3월 19일 요셉 축일에 이 담화문을 병님이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다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저기 그죠? 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길구나 저도 안 해보니까 이게 당연히 한2 30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붙이니까 막 거의 40분 이상 한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제 아주 길어졌는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첫 모임이라 인데 이렇게 아유 아무튼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뭐 와닿던거나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이제 공지사항으로 넘어가고요. <웃음> 그러면 그냥 괜찮았나요? 할말 했나요? <웃음> 유익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 들, 소리가 안 들려서. 나 유익했다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 <웃음> X 하시지 않겠지, 설마. 다 보고 있는데. <웃음> 예, 그래요. 아이고, 너무 길게 해서 좀 중간에 좀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런 것같습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4월 25일 이제 돌아온 주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 우리 천주교 대전 교구로 들어오시면 이제 성소 주일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학사님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볼수 있겠는데 뭐뭐예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아이들 집에서 각자 보면 아마 거의 참여가 많이 안될것 같고, 이제 분당 상황이나 뭐또분당또 그 사정에 따라서 또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어뭐 이렇게 모여서 볼수 있다면, 뭐 아이들도 그리고 조금 혹시 뭐또 성소주일이니까 조금 뭐 아이들 더 돋아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뭐 만날 순 없지만 풍요로운 성소주일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 모임에 이렇게 이제, 오, 그, 5월 달에도 저희가 5월 둘째 주, 일단 다음 모임은 둘째주 수요일이 돼요. 그러면은, 며칠이냐면은, 12일이네요. 오, 오, 아, 두, 두째, 두 번째 수요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5일이 아니라 12일이 되겠습니다. 12일. 그래서 12일과 26일 이렇게 두 번, 다음 달에는 이제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모임에 혹시 초대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고정된 그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제 저희가 모임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뭐 성소 분과 위원분들에게 좀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셔도 좋겠고 다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신학생 부모님들. 부모님들도, 이, 저는, 저희가 따로, 왜냐면, 예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따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일단은, 이, 이, 이 모임에, 예수, 예신 부모님들도 좀 같이, 이제 2시, 8시에 하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도 마, 많으실 테니까, 저녁 때 이렇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8시에 좀 이렇게 하라고,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조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렇게 들어오실 때는 본인 이름, 본당과 이제 이름과 세례명으로 이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그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뭐,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뭐 잘라서 뭐, 뭐 이렇게 30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느꼈던 소감문도 괜찮고, 뭐 와닿았던 것도 괜찮고, 뭐, 운영에 대한 피드백도 괜찮고, 또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성소국에 뭐, 또 좋은 제안들, 뭐,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우리 국과장님들이국과위원분들이 군과 그런 걸좀 자주 주셔야 우리도 또 생각거리가 있고 또 같이, 같이 뭔가를 해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 피드백을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또볼수 있고 하니까 같이 또 생각거리도 되고. 예.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어져갖고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마치겠습니다. 해졌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말씀 네. 있는 분 마이크 켜고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마이크 키고 네. 없으시면 네.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좋으신 주님 저희들 오늘 이첫 모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의 이 여정에 예,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저희 안에서 또 당신이 더욱더 커지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